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스텝업으로 가겠습니다, 스텝업. 제발. 여섯, 일곱. 모여들자. 아. 여섯, 일다 진다. 뿜어라. 지그마아 비답이다 비답이다 비답이다 비이다 스프랑키 킹. 아 이거 원큐에 나오면 서 대박인데 진짜 절대 그럴 일이 없겠지 오와! 방호영이네 뭔데? 와 빅맘 처음 만나네 씨. 샬라 링링 자 빅맘 처음 만났어요 빅맘 빅맘을 다 얻네 아 뭐야 천리 550개 날아갔대 아씨 이만함이 엄습하네. 합의형 뜨면, 니네 계정 삭제한사고 하는 사람들 다 그냥 그 계정 나한테 다 내놔, 뭘 자꾸 삭제를 해. 그냥 나한테 싹다 내놔. 이럴 때 시간을 조금 벌고, 숨고로 와야 돼. 이따가 골드로저 나오잖아? 저 120개 저거 다 골드로저 거야. 알겠니, 얘들아? 형 아직 50개밖에 쓰지 않았다고. 나는 골드로저가 나올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 멸치백성 도 삭발해야된다 멸백 멸백 도 삭발해야돼 멸백 분명히 삭발한다고 그랬어 로저가 신상을 너무 쉽게 죽인다 와 희소식이다 김상현이 불안오노 진짜 웃겨 자 갑니다 쭉쭉 가요 어씨 이거 할뻔했네 오늘은 그냥 스텝업으로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텝업만 딱 집중공략 자 2단계 출발 뒤어 팀장이가 점점점하는거 보니까 제 망한거 같은데 아씨 이거 망했다 이거. 아씨 혹시 모르잖아 꼬아라 자, 비다, 비다. 아, 새끼 양샷, 새끼 양샷 상, 상디. 발음도 안 되죠? 추추. 어디, 어디? 장구, 장구. 장디, 장디. 모건모건, 모건. 이름 다 두글자만 나오네 조니조니, 조니. 이름 다 두글자만 나와 초파초파, 야 이거 뭐야 이름이 다 두글자만 나와 크로크로, 야 두글자 이름 오우! 뭐지? 아, 사프랑키야 오 어, 걔극혐이 그는 이렇게 콜라가 되었다 아, 씨. 자, 다시 숨을 고르고 갑니다. 이게, 바로 들어가잖아? 지금 나 완전 똥이었는데, 까만 깃발에 봄을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래도 사석해 나왔잖아. 그런 걸 생각해야 돼. 콜라, 콜라 써야겠다. 지겨 왕. 벽여광에 싹 질러요. 뭐 이렇게 질러도 84밖에 안 돼. 자, 계속 가요. 나는 하비 형, 후기가 없는 남자지. 형이라도 노아 드세요. 로아자 홀드 루아자 3회차 진정한 나를 해적왕으로 만들어 주실건가? 나를 진정한 해적왕으로 만들어 주겠니? 구알드 루아즈 레츠고! 너네 지금 하는 얘기 다시 박제해갖고 내가 확인할거야 아 빨간거네 아 부르크와 상디와 같이 다니네 고바라 츄츄 제프 제프 루피 루피 로빈 로빈, 로빈. 쌍디 쌍디 자 하지 하지 츄 빼고 다두 글자 하지 하지 아 헤르메포시 아..씨.. 동, 클릭해 버기버기 긴긴 아.. 다시 아..씨 날렸네 자 이럴때 이어서 가야돼요 전 턴에 좋지만 타면 다음 턴에 좋을 확률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씨, 아씨, 개동망띠네 아, 그마 아, 아, 그마. 제프 제프. 아, 부르크. 아, 무서 무서. 아, 요상 요상. 아, 코비 코비. 아, 요상 요상. 아, 상디 상디. 어 장고 장고 아.. 아 루피씨 얘도 해적왕 될건데 아.. 아또 주졌네 아이씨 계속 갑니다 오? 어? 느낌 쏙.. 아.. 빨간 깃발이네 얘들아 참고로 여기가 저거야 알아? 쿠마가 프랑키 기다렸던거 포바라아 나미나미 아 시기시기 아 부치뿌치 부치. 아추아 프랑키 우와 공격수 공격수 공격수 뭐야 이거 아 미치 쌉초프 아씨아 개미 쳤냐 진짜 공격수 씨 이게 공격수야 이게 씨아개 얼탱이 없네 진짜 씨아 진짜 미쳤다 진짜 아아씨홀리데이초파라니 아, 진 레전드다. 레전드. 아아.. 가가가. 아씨 홀리데이 초파가 웬말이야 진짜 이씨. 아, 극혐진네 진짜. 아아.. 아아.. 아아씨.. 친구 아니야? 아, 다시 원스텝 왔네. 아. 아, 다시 원스텝 왔어. 아, 이것도 야올리는 것빠 이거. 아. 아, 씨, 폭망병. 가볼까? 다시. 오야 똑같잖아 자 갑니다 아.. 아 이거 안 보고 가겠어 아시커멓네아 모건모건 나미나미 상디 상디. 아, 프로 프로. 골 드럽게 안뽑볼 드럽게 안 뽑히네. 개웃긴 해. 아 눈꽃이 나왔대. 하비님도 뽑으시길. 그게 나도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 안 주면 내일 계정을 블랙리스트 걸어놓은 거밖에 없어. 아니면 진짜 이번에 나한테 해적왕의 자리를 선사하는가? 아씨아 슬슬 불안해지네 저 계속 가요 아 시장이 나왔어 아뭐 어, 통신오류가 발생했대 이 통신오류 이거 안고 가야돼 아시장 1트에 나왔다는데 아 대박이다 야 근데 오늘 저 황금깃발이 한번도 안뜨네 왜그러지 호바르악! 아...씨... 이거 안죽어 안죽지 않겠지? 아나 진짜 하나 정도는 기대하고 있는데 어차피 로저보다 더 좋은 캐릭터는 나오기가 힘들어 아... 하나는 기대하는데 내가 진짜... 하나만 하나만 아 하나만 아아또 날리네 아 자꾸 살벌하게 날리는 것이 이번에 5회차에 줄라 그러는건가 정현수님 흰수염 나왔대 헐 하비님 로저 뽑으셨나요? 지금 여기 로저가 보이니자 로빈과 도로와 함께 갑니다 자 시꺼먼 깃발 망띠 뽑아라 뽑아라 뽑아주세요 야무섭디로빈디 야, 평소보다 사성도 더였나와 야 700개의 빅맘이랑 홀리데이 초판좀 아니지 않냐? 그건 아, 진짜 아니지 그건 정말 아니지 우와! 아 방어형이네 미친 아홉키지야구호키지가 나오냐? 아우 극혐이네 야, 구호키즈가 나와. 구호키즈, 아.. 씨. 아.. 날렸다, 날렸어. 아, 이제 300개밖에 없는데, 아, 숨좀 걸고 하자, 아.. 야, 구호키즈가 나왔다. 구호키즈, 아.. 아, 진짜 나와야 돼. 아, 아 진짜 나와야 되는데. 아, 쟤 뽑았대. 나인본 누구냐? 나인본 윤건이쟤 뽑았대. 1트만 이게 어떻게 나오냐? 1트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거야? 아, 역시, 해적왕과, 당연히 코비 뽑았다고. 아, 역시 이렇게 멀어져 간다. 나는 이렇게 해적왕과 멀어져 가는구나. 요거 한번 하고 올게. 서비스 티켓을 한번 해보자. 이거 몇번 뽑나? 자, 서비스 뽑기 한번 하고 올게요. 자 황금깃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 밥은 차려져 있습니다 요 밥이 어떤 밥이 느냐가 중요하죠 자 따뜻한 밥일지 아주 찬밥일지 찬밥이아득점 자네 아 무슨 크리스마스야 오늘 왜이래 자꾸 왜 홀리데이만 나오는거야 크리스마스 지난지가 언젠데 아씨 아, 또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하네. 아.